쿼트로 떡볶이. 어, 콰트로 떡볶이가 또 어, 핫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좀 쉽게 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깻잎도 들어간데 깻잎이 없어갖고 깻잎만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야채 튀김인데 야채 튀김을 접시처럼 튀겨가지고 떡볶이 위에 올려주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모양이 그래 그게 콰트로 떡볶이요 콰트로 튀김 떡볶이. 준비를, 야채를 준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세요. 야채 준비 완료. 이거 이제 튀김옷을 입히고 튀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떡볶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섞어주어요 섞어줬어요 자 보이시죠 네 이따가 요것만 넣으면 돼요 다른 거안 하고 치킨 스토커이다랑 요거랑 넣으면 끝이에요 떡볶이. 김어요 튀기 모세. 네. 이물 준비하시고요. 여기다 간은 딱 이거 치킨 스톡이에요. 정말 간단해. 정말. 나 이거 뭐 깜놀이 티죠? 깜놀. 이 <웃음> 정도. 이 치킨 스톡 넣어줘요. 그래서 보고. 어머 이렇게 간단? 이랬으니까요. 여기다. 저는 밀떡 샀어요 밀떡 밀떡을 넣어줍니다 네그 아까 만든 소스 넣으면 끝이에요 이제 오뎅도 좀 넣어줄게요 오뎅 튀김 반죽은 이렇게 어, 튀김가루 넣고 물 넣고 여기다 얼음 넣었어요 얼음 얼음을 넣으면 튀김이 더 바삭바삭하게 구워진다고 네, 나오죠. 얼음 녹을 때까지 좀저어줘 굉장히 시원하게. 여기다 이제 아까 그 튀김가루 묻힌 야채들 넣고 이제 튀길 거예요. 튀기기 전에 떡볶이 먼저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해 뒀고요. 이렇게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아까 그 만든 소스 있잖아요. 그것만 뿌려주면 돼요. 근데 대파도 안 넣는데 저는 대파를 좀 넣겠습니다. 예. 저는 떡볶이 소스 맛이 궁금하고 근데 꽈트로꽈트로꽈트로 튀김을 과연 이 위에다가 올려먹는 게 맛있을지 아니면 찍어먹는 게 맛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은 한다는 게뭐 약간 적셔서 먹는다는 의미 같아요. 튀김을. 예. 오, 이 소스를 한전 단수 한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화면에도 그렇게 많이 안 넣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제. 이게 걸쭉하게 되기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뒀다가 떡볶이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것만 넣으면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궁금해요 저도. 저도 이렇게 만들어보긴 처음이라서 떡볶이를 끓도록. 조금만 기다릴게요. 됐어요. 제가 이거 한번 맛을, 양념 맛을 볼게요. 어, 되게 궁금하다. 아 진, 짜 어머 어머. 음, 어사 먹는 떡볶이 맛이네 진짜. 저는 여기다 파좀 넣을게요. 완성됐습니다. 일단 옆에다 놓고 튀김을 튀겨볼게요. 기름을 넣겠습니다. 기름. 기름. 아, 새 기름 들어가네요. 완전 대박. 자, 그럼 일단 요, 요 반죽에다가 이제 아까 묻힌 거 있죠? 그거를 하나하나 묻히겠습니다. 요거 아까 있죠? 요거 순서대로 요 그냥 슬쩍 근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뭐 하여튼 튀겨보죠? 손이 많이 가네 일단 기름을 가열할게요 근데 어 그냥 야채 튀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봐 아직 닿지도 않잖아 기름이. 그냥 저는 튀길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네 그냥 넓적하게 나갔고 튀기는 게 나쁠 것 같아 이런식으로 그냥 넓적튀김이지 그냥. 이렇게. 이게 이 바구니 자체가 이렇게 해서 넣고 넓적하게 튀길게요. <웃음> 별걸 다 해보네 진짜. 자 이게 낫지. 자 이렇게 튀겨주는 거예요. 잘튀겨지죠 <웃음> 저기다 넣고 튀기는 거 보다 그냥 이렇게 튀기는 게나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그냥 야채튀김 그냥 해먹을까 봐. 다한 때려 놓고 이게 더 쉬워요 집에서 했을 때는 그냥 여기다 바구니에다 달리기 해서하지 말고 그냥 틀어주세요 여, 아까 거기다 는막 뒤적지적 해야 되는데 이건 뒤적지적 할 필요 없잖아 거기다 틀만 잡아주고 그냥 싹 빼가지고 그냥 뒤집어서 어머 조심 기름이니까 조심 위에다 떡볶이 위에다 올려 먹는 거니까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와, 그냥 이거 자체로만 먹어도 완전 야채 튀김은 갑이다, 갑이다. 튀김 그냥 꺼내줘서 저 떡볶이 위에다 얹어 먹으면 그게 쿼트로 튀김 떡볶이에요 이거 큰 거. 요거 하나 얹어주면 끝이지만 저는 그냥 따로따로 담아먹을게 따로만 찍어먹는게 더 맛있어 서 여러분 떡볶이랑 튀김 요거 요 위에다 얹으면은 콰트로 튀김 떡볶이인데 이 취향이 따르니까 일단 요렇게 <웃음> 네, 아주 간단하게 부랴부랴 빨리 만들어봐요 맛있겠다. 이기쁜 과즈렛 튀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